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어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너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내 마음 겨우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아주 오래 전부터 정해진 연일지도 너 게 모르 내가 되었던 그때가 두려워져 너 안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내 마음 겨우 내가 할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거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닫힌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수 있을까? 잠시 스치듯 만난 운명처럼 날 꽃피우게 해 매일 널 꿈꾸겠지. 곁에 있어줘